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네, 근래에 요새 코로나가 다시 또좀 주춤해지면서 사회적 거래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죠 약간 좀 마음을 놓을 수도 있는 단계이긴 한데 어, 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또 코로나가 재 유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겨울철에는 핸드폰과 같은 우리가 자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의 표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장 28일간 생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안한 소식들을 조금은 모마할수 있는 제품을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지난 7월 삼성에서 출시된 UV 살균 무선 충전기인데요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품을 보시면 흔하게 볼수 있는 초음파 살균기처럼 생겼는데요. 뭐 구성물은 별거 없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연결 가능한 USB-C 타입 케이블이 하나 동봉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덩치가 큽니다. 어, 제품이 꽤 큰데요. 어, 리뷰나, 뭐, 이런, 이런 후기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에서 출시하는 노트 시리즈라든지, 뭐 울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의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제품 사용의 호환성을 어, 위해서라도 제품을 일부러 조금 크게 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처음 전원을 연결하면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일단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시켰기 때문인데요 UV의 경우 이 눈으로 직접 쳐다볼 경우에 인체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작동을 시켜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핸드폰을 넣으면 전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신호가 바로 들어옵니다 비단 삼성 제품이 아니더라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면 충전이 됩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덮고 버튼을 몇 초간 눌러주면 삐 소리와 함께 제품이 작동됩니다 제품은 작동시켰을 경우 10분 정도 살균을 하는데요 작동되는 내내 뭔가 끓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뿐만 어, 아니라 도중에 뚜껑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 중지가 되고요 이 역시 인체의 유해한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설계된 부분인데 답니다 자버튼에 녹색불이 이렇게 꺼지면서 살균이 완료됨을 나타내는 비프음이 동시에 들리고요 어, 살균이 종료가 됩니다 네, 별다른 어려울 것 없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뚜껑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살균을 하고 있지 않는 중이더라도 전원만 연결되어 있으면 꾸준히 제품을 무선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 물론 무선충전기지만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들은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설명서나 제품 후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은 어, 제품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마스크라든지 뭐 열쇠, 뭐 안경, 뭐 무선 이어폰 뭐 이런 제품들을 넣어서 살균을 하거나 충전시키는 을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어, 다만 효과적인 살균을 위해서 핸드폰과 같은 경우에는 아, 제품을 정면으로 놓고 한번 사용, 살균을 해주고요 이후에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살균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살균을 하시더라도 어, 이게 재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살균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살균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써있는 말을 참고를 해보자면 뭐 백색 염주균 황색 포도상구균, 뭐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를 99% 살균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실험 측정을 해볼 수는 없지만 공식 인증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살균 기로 살균이 가능한가 입니다 자.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양한 회사나 연구기관에서 UVC 자외선 램프로 뭐 특정 양의 자외선을 쪼여주면은 30초 이상 조였을 뭐때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혹은 90% 정도 살균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UVC 자외선 램프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뭐, 명확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다라고 따로 명시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냥 UVC 자외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특정 시간 이상 뭐 특정 양으로 노출시켰을 때 살균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할수 있는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 살균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의심을 하진 않아요. 의심을 하진 않고 UVC 이런 결과가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살균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팩트들과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 그래도 개인 인생에 좀 관심이 있고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내가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너무 이 UVC 램프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고 이것만 믿고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제품을 사용하면서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제품의 케이블이 조금 난감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 전원 플러그가 따로 없이 USB 케이블만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거나 뭐 콘센트 어댑터 여유분이 없는 분들은 다소 불편하실 소지가 있습니다 어, 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어디 따로 길게 연결해서 놓기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에 연결해서 이제 집에 왔을 때 잠깐 잠깐 한 번씩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디에 계속해서 거치를 해두거나 비치를 해두기에는 조금 어,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로는 충전출력입니다 이 제품의 스펙을 보면은 충전출력이 10W로 되어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고성무선충전이라든지 이런 만족스러운 충전기능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약 15% 남아있던 노트8을 기준으로 3시간 30분 정도의 충전시간을 거쳐야 완충이 되었고요 아이폰의 경우에도 그렇게 빠른 충전속도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뚜껑을 덮어놓고 무선충전을 하는 경우 무선 충전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어 굉장히 좀어 불편했다, 좋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후기들도 덜어 있던 것으로 봐서는 어 충전 효율이 그렇게 썩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약간 보조 충전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어도 메인 무선 충전기로 사용을 하는 것은 조금 비추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제품에 대해서 적당히 살펴봤는데요 어, 제품의 가격대도 그렇게 세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나쁜 제품도 아니고 부담도 크게 되지 않습니다 어, 더욱이 제품의 호환성이라든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액세서리나 핸드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더불어 뭐 무선충전까지 있으니까 뭐 그게 효율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뭐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 한 번쯤 집에 비치해두면 사용 계속해서 사용할 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어, 물론 이런 제품들의 살균 능력을 의심할 여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뭐 뭐 어떤 바이러스가 명확하게 뭐다 살균이 된다, 소독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 위생과 방역, 뭐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에 언제나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항상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시면서 좀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뚝빠